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팁은요 바로 슬라이드 확대 축소 줌인 줌아웃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개념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부터 생성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하면 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미지 안에서 이미지가 확대되듯이 슬라이드가 보여지게 되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형식으로 PT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발표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꼭 예전에 프레지라고 하는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그 프로그램 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더 확장성도 크고 할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만들 수 있는지 그 기능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슬라이드에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굳이 왜 넣느냐 아무래도 여기서 제가 마우스를 선택을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얀색 화면이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슬라이드를 집어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게요 전체 다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했고요 그리고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색상을 뭐 파란색 이런 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상자 파란색 상원 도형 그리고 글꼴을 저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꿨고요 파란색 원 도형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겹치게끔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하고 그리고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각자 색상을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 다 그룹화 시켜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 그리고 시작 이전 효과 다음 애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겠죠 일단 내가 넣고 싶은 화면을 띄워 놓으시고 그리고 왼쪽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오면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해볼게요 마우스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이 부분으로 저절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부분을 설명할 때 훨씬 더 눈에 확 띄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요렇게 집어 넣어 봤는데 여기 보면 슬라이드가 흰색이라서 그리고 테두리가 있어서 이게 티가 확 나잖아요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확대 축소 그리고 확대 축소 배경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배경이 삭제가 되는데요 보면 자 이렇게 겉에 있는 하얀색 배경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개체들만 확실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확장성 있게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 슬라이드에다가 이지쌤 파워포인트 강의 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좀더 눈에 띄는 글꼴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 첫 번째 슬라이드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글씨를 이렇게 키워 볼게요 이후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배경을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 해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방식을 활용하면 뒤에 있는 배경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회전.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쇼.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 슬라이드들을 여기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넣게 된다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제가 예시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시로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오, 느낌이 확 오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중앙으로 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옮기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배경 눌러주시면 여기 거의 한 A4용지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 중앙에 있는 개체가 딱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옮겨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어떤가요? 역동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슬라이드 확대 축소 기능 엄청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발표를 한다고 라 했을 때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 질문을 받는다고 라 했을 때그 슬라이드가 몇 번째 슬라이드였는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차를 보여주면서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띄워놓고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차에 슬라이드를 넣어놓고 Q&A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끝나고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혼식 통계 부분 한번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눌렀을 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슬라이드 안에 장표를 넣었죠 확대 축소를 가시면은 여기에 확대 축소 전환과 확대 축소 돌아가기 라고 하는 것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확대 축소로 돌아가기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로 돌아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우스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마우스로 눌렀을 때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미지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굳이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확대 축소 이미지 변경을 하시면 이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콘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콘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이게 뭐지?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 풍차 모양을 선택하게 된다면 저절로 이 모양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것은 모든 내용들이 다 보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촌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촌스러운 부분들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말고도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슬라이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함이 도가 지나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이런 효과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PT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효과들은 적절하게 활용하실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점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